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 네, 오늘이쪽영월로탐쪽으로 네, 나와봤는데요. 으로 이쪽으로 이쪽서로 이쪽으로 이쪽으 하늘도 보고 네, 여기서, 네, 탐석을 네, 해볼게요. 네, 저쪽 돌 쌓아놓은 데를 지금, 네, 잠깐 내려서, 네, 제가, 진달래, 뭐, 이렇게 뭐, 이제 색감을 좀 보여 드리려고 이제 소품도 있고 네몇점 몇 이렇게 또 배낭에 일단 넣으면서 네 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네 지금 물이 가운데 있어서 네.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네, 좀 들고 와봤는데, 오늘 또한 번, 네, 물을 다, 물 속에서 다, 네, 색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여기 안에도 진달래 또한 점이 또 들어가 있는데, 네, 물은, 네, 이런 또 진달래 원석들도 이렇게 보이고요. 자... 뭐 그렇게 포인트들은 없지만 네 이렇게 또 색채석으로써 네, 색감이 또 굉장히 예쁘거든요 네. 네, 이거는 이렇게 좀 네, 모자이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. 네, 물 속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. <웃음> 네, 다시 또 다 갖다 놓고 아네 여기도 네 지금 여기도 진단석이 보이구요 네, 주변에는 지금 어... 네, 얘도 있고 네 저쪽으로 또 이동하면서 또 탐석을 네, 해볼게요 네 지금 이쪽 네, 돌 이렇게 쌓아 놓은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. 네, 여기 네, 여기 또 역석 한 점이 네, 이렇게 보이는데요. 네 이거 네 역석이랑 또 이렇게 진달래 두 점. 네, 물을 묻혀서, 네, 보여드리려고, 갖고 왔는데요. 자, 네. 색감이 아주, 참 또, 예. 네. 네, 예쁜 또, 또, 진달래 또, 두 점. 네, 그리고 이 역석은 지금, 네, 수마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요. 이쪽 이렇게 보시면, 네. 네, 아주 이렇게 밝은 톤으로 네, 들어가 있고요 자, 네, 이렇게 들어가 있고. 네, 뒷면에는 또 이렇게 네, 이걸 잠깐 이렇게 고 근데 이거를 또 가스로 볼 수가 있고, 네, 인사 가스로 이렇게 또, 네, 볼 수가 있겠네요. 네 여기 문양도 이렇게, 문양도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네, 이쪽면은 밝은 톤으로. 이쪽 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딱 모자이크도 딱 들어가 있고요. 네. 또 괜찮은 네, 역석. 네, 여기 또또 진달래석. 또한점 보이고요. 여기도 역석 한점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모함도 그렇고 네, 아주 그냥 포인트가 없는 네, 역석이네요 네, 천천히 이렇게 네, 좌우를 네, 둘러보면서 어... 포인트 달만한 돌 네, 찾아보면서 네,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이런 또 진달래석들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눈에 띄네요. 여기 돌밭에서는. 네, 여기 보시면 네, 노을 석도. 이고요 네, 저쪽에 또 진달래서 또보이고요네탐석으로 오면 네, 이 꽃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. 네, 지금 제가 <웃음> 네꽃 이름 검색을 해보니까 네, 마타리라고 하는 꽃인데요. 네. 벌도 이렇게 벌들도 이렇게 있고요. 네 오늘은 이제 역석과 네 진달래석 위주로 네 이렇게 찾아보려고 탐석을네 나와봤고요. 어 제가 저 입구 쪽부터 해서 이렇게 좀 넓은 네 돌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네, 오늘은 이렇게, 네, 포인트 있는 돌은 또 많이 못했지만, 네, 아까 그 밝은 톤의, 네, 역석 한 점으로 단족을 하고요. 네, 오늘 탐석 영상은 제가 자,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저기 보이는 쪽까지만 네, 제가 더 탐색을 해보고 네,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